네, 안녕하세요. 허준식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연한 계기로 베트남에서 주최한 아주 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미스터 앤 미세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대회인데 거기서 정말 운이 좋게도 우승을 하게 되어서 현재 베트남에서 모델 활동 및 셀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양악 수술보다 치아 보철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양악 수술은 저한테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학술이 미용적인 목적인 환자들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이렇게 살아온 거 양학 말고 양학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좀안 좋아진 치아를 먼저 케어를 해보자 싶어서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역시나 치과를 가도 보철 치료보다 양악 수술이 먼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악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병원들을 상담한 후에 이진 선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라인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치아가 서로 맞물리질 않거든요. 잘 맞물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을 씹으면서 치아가 어금니나 안쪽이 다 부식이 되고, 솔직히 지금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원인은 부정교합이어서, 어, 모든 치아나 그 밖에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 해결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미정적이거나 정말 뭐, 외모적인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서 양악수술을 결정을 했었으면 벌써 친작에수술하고 예전에 한참 모델 일을 많이 하고 모델 활동을 했었을 때 수술했었을 거예요. 단순히 뭐 쌍각수술이나 코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술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부정교합이고 이 원인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받고 상담받고. 뭐 고민하다가 지쳐서 결국은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그분들에게 뭔가 좀 정말 리얼하게 좀 후기도 남겨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가 주걱턱이고 내가 부정교합인 걸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양악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턱을 다물질 못하고 이렇게 앞니 벌리고 있으면 그나마 좀 주걱처럼 안 보이고 뭐 이런 경우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또 턱에는 턱대로 관절대로 무리가 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직 젊고 누구보다 더잘 아시니까 그게 이제 너무 한이신 거예요. 오늘까지도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제 내가 한 풀었다 내가 너딱 이것까지만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계속 버텼다 는데 너가 정말 큰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저 또한 물론 부모님이 속상하신 거 알고 저도 속상하죠 7년 8년 전쯤에도 양악 수술을 준비하려고 그때는 정말 많이 상담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뭐 강남에 있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병원 유명한 곳뭐 정말 많이 이제 뭐 알아보고 왜 주걱턱이나 부정교합 환자들이 가입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고 양악이 정말 미용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정말 치료의 대상으로 해서 뭐 어디 병원에 어디가 어떻고 막 이런 공유하는 카페들을 보고 정말 많이 그때는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고민하고 망설이고 너무 많이 알아보다가. 결정을 못 내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돈 주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는데도 양학수술을 할 거냐 양학수술을 안 한다는 각서를 쓰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 아 진짜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빨이 먼저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빨이 먼저가 아니라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7년 8년 전에 상담을 받았던 병원들을 제 다시 상담을 하러 가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또 없어진 병원도 있고 원장님이 제가 그 당시 상담을 했을 때그 원장님이 아니신 병원도 많더라고요. 처음 들어서 저는 이제 막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상담을 하는데.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남들과는 교정하는 방식도 틀릴 거고 수술하는 방식도 틀릴 거고 이런 게다 틀릴 건데 난 검사를 하고 딱 원장을 만난 순간부터 그냥 딱 눈빛 말씀하시는 것부터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딱 이러시는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다시 똑같 예전 상담 받았을 때랑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 먼저 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이빨은 치료를 하면 된다. 왜 임플란트를 먼저 하면 안 됐구나. 왜 내가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해야 되구나 이런 거를 딱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양악 수술은 이게 쉬운 수술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긴 병원들도 많고, 뭐안 좋은 일도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병원이 오래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부터 자체가 일단 좀더 믿음이 되는 거고, 일단 원장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면 꼭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고 생각해보고 바로 양악 수술을 결정한 거거든요. 솔직히 뭐 비용, 비용도 부담이 되고 이런저런 것도 부담이 되는데, 전혀 비용이나 어떤 부분도 수술을 먼저 결정을 하고, 어우 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든 뭐 방법은 생기겠지. 근데 난 여기서 수술해야 되겠다. 그 믿음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라인에서 양학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